정말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어? 나한테 주세요, 나한테 주세요 디바님 나한테 주세요 디바님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디바님 목소리 잘 들려요? 나 이거 진짜 마이크, 마이크 헤드셋 답답해서 마이크, 마이크 진짜 90만원 주고 샀거든 이거 안 드리면 나 레알, 레알 돈다 돈 날리는 거야 아, 진짜 내가 뭐 진짜? 아 내가, 내가 돈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헤드셋 끼고 아, 열, 아, 14시간 동안 게임 해봤어? 죽을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진짜 야, 제발, 제발. 야, 근데, 돈을 맞추네. 내가 죽였지롱 아, 일로와, 일로와, 일네 어, 바스다, 바스. 더 아플 거야. 팀아, 가지마. 더 아퍼. 더 아프다고. 더 아프다고. 이제 바스 새끼라 한다고, 이제. 오케이. 20초, 20초, 20초. 20초.